와 이거 <웃음> 이거 까서 나이추가한 번씩 먹어보라고 했거든. <웃음> 와 냄새가 저희 진짜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웃음> <응>.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어,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데 저희도 계속 유튜브 촬영 못했죠 그 네, 지금 뭐 거의 반년 쉬다가 코로나도 좀괜찮아지고또 저희가 실내 촬영할 수 있게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오늘 촬영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웃음>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달라요 좀 저희가 항상 같이 찍었던 게 통조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공식품 다된거 근데 오늘은 저희가 대만 반찬을 만들거예요 음. 어, 제가 네. 이제 대만에 못 가게 되면서 그래서 야시장이랑 대만 음식들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콘텐츠 생각하다가 저도 이제 그때 그 추억의 맛을 떠올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같이 대만 반찬 만들어 주면서 같이 한번 즐겨볼까 하는데요 반찬을 만는총 3개입니다 3개 이렇게 반찬이 음. 이제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첫번째 건 이제 오이를 이용해서 만든 반찬인데 이름이 뭐죠? 랑빤샤오화 어 랑빤샤오화 저는 이걸 먹으면서 약간 아 먹어본 있어요? 상큼한 한국 오이지를 생각했거든요? 뭐, 아 맛보시면 이제 일단 아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요리 양배추를 이거...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 대만 김치 파오차이 파오차이 어오차 어, 어? 이거는 이 제가 이제 취두부 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먹었는데 어? 음뭐 없잖아요? 네 괜찮았어요 뭐. 근데 그때 치즈볼 향이 너무 강해서 어. 맛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만들어서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어,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좀 낯설어요? 아 이거는 이제 어, 오리알을 삭힌 거로서 송화단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도 반찬 이름이 또 예, 있죠? 네 예, 예, 요거로 이제 또 피단 두부? 피단토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열심히 만들어보죠 라이츠 레시피만 메꿔 우선 음, 그럼 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죠 어. 네. 오이 가지고 하는 요리예요 랑판샤오황구이 어, 한번 지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이거를 조심하세요. 칼로 <웃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 으로 나오게. 그 안에 씨 제거하고. 어맞아맞아 맞아. 잘하네. 고들렌지를 좋아하기 해서 만이 했는데. 아야 그거 좀 아찔. 결과물. 오와 달라. 칼칼 칼 쓰는 게 달라. 안씨제거를 이렇게 세워서 하는 사람 처음 보네. <웃음> 다칠라고. <다치려고. 웃음> 근데 우리 너무 크게 했나? 이거 성아씨가 자랐잖아 <웃음> 나한테 <가야? 웃음> 아크 그게 크게 없잖아 우리 덩치도 큰일이야 어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넣는 이유가 이제 우리 숨 죽이려고 어 맞아 거. 맞아 맞아 너무 많이 넣고와 오이 향기가 너 오이 먹을 줄 알았는데? 오이 생오이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많지 다 먹을 줄 알아? 역시 하고 이제 물에 그냥 사추면 흥어물아 물에, 물에 좀 흥더라 짜고 짜고 땅콩가루를 뿌려야 되고요. 땅콩가루 너무 타도. 땅콩가루 넣고, 식초, 뭐 식초. 식초를. 식초를 넣고. 야, 여기 잘하고 있는 거죠? <웃음> 아니 레시피를 가져왔는데 너무 양이 <웃음> 안 적혀 있어 양이. 그래서 지금 간이야. 네가 먹어봤다며. 잘 어, 섞어주고. 한번씩만 <목소리만> 먹어봤잖아요 <이> 요리를 <웃음> 근데 이거 아, 뭔가 잘 먹을 때가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웃음> 이거 해본 적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설탕 아, 손을 덜어서 듣지 그냥 바로 직방으로 아 어, 어, 너무 있네? 요리 자체를 지금 제가, 제가 처음 해요 설탕, 설탕으로 식초 냄새 좀 줄여야겠다 대만 요리 맞아요 <웃음> 뭐, 지구에 있는 요리가 맞나? 송전, 그냥 지정한 요리 아니죠? 어. 숨을 못 죽여서 그런 거 같아요 오늘. 민호 씨저두반 음. 정도 빠졌어세요아네어못 따겠는데? 아니 그거. 못 딴다고? 야 어떻게 통소리만 나올 때마다 어 갑자기 어. 이게 색깔이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대만에서 봤을 때어떤는데색깔 냄새는 네, 이렇지 않았어 네. 식초 아까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아 진짜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요리였습니다 네. 오이 무침을 이용한 무침이 뭐였죠? 양파 샤워 황 꾸이 저는 은 여봐요 이따가 맛은 한 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번째 두 번째 요리 해야죠 허우 차이 양배추로 네. 이제 만든 대마시 김치죠. 네, 양배추를 다 이렇게 찢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 음. 네, 음. 정도 넣어서. 예, 소금을 요 정도 넣어서 넣고. 숨을 이것도 이 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로 5분씩 6번. 이건 옆에서 이제 성한 씨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고추하고 당근을 채 썰어야 됩니다. 고추를 어울썰고 썰고. 썰고. 당분도 채썰고. 아 이모씨 근데 요리 잘하네. <웃음> 야야너 야, 채를 제대로 썰어야지. 이게, 이게 무슨 채썰기야. 야이거보다 어떻게 더럽게 썰어? 차차차차 이렇게, 이렇게 썰 이렇게 썰어야지. 야, 차차차 차. 네가 썰. 할 거야? <웃음> <웃음> 아이얘얘야 이렇게 말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야 칼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닌가? 밀어야지 밀거나 당기던가. 아 이거를 좀더채썰어보자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 저희가 여기서 아니라서. 가늘게. 아니 이거 그뭐 스팸이랑 계란만 먹었나봐 자취할 때. <웃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양배추가 다담면서좀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A 네. few <웃음> moments later. 지금 마무리 할 건데요. 좀더힘든 다음에 여기 접시에 담고 이제 이따 같이 맛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리. 일단 토프 맛을 거예요 이거는 좀 낯선 음식이죠? 네 근데 이거 자체는 봤을 거야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뷔페 가고한번 봤을 거예요 <목소리> 와 이거 <목소리> 이거 까서 나이채가 한 번씩 먹어보라고 했거든? <목소리> 우선은 저랑 민호씨랑 한번 맛을 봐야 돼요 눈딱 감고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먹을만하지 <웃음> <웃음> 먹을만. 먹을 <웃음> 자 이건 쉬워요. 자 이건 쉬워요. 와 강하네.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될 거야. 요렇게 해서 불 소스랑 간장을 조금씩 간장 뿌려, 뿌려, 뿌려. 양을 모르면 전 저도 몰라요. <웃음> 네, 피탄 토프 완성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름 네. 랑판샤오 황구이 그리고 빠우자이 그리고 여기 피탄 토프. 네 피탄 토프. 이따가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아까 요리 다 했던 거 완성품 지금 나왔고 정현 씨. 네좀 뒤늦게 합류하셨죠? 네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웃음> 지금 많이 네, 기대하고 온것같아요 지금 배고파야죠 아, 배고파. 아, 미안한 게 걱정인 게 네. 요리하는 거못 봤잖아요 네. 요리 열심히 했어요 일단 아, 지금 고기는 아, 진짜, 아, 진짜, 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지금 다 보면 예쁘긴 잘 나왔어요 이거 진짜 청담동 스로서 나왔는데 맞아요 약간 고급 레스토랑 느낌 그래 이거 진짜 낯선 것도 좀 있죠? 다 낯설죠? 어... 아니요? 낯선 거 낯선 거 없어요? 우선 이거 하나부터 시작할게요 이거는 제가 우육면 먹을 때 먹었던 약간 입을 개운하게 해줬어요. 맛은 음, 네, 콩 네. 같은 게들어갔네 땅콩을 넣는 거 맛을 음. 개운하게 해주는 요리고 네, 지금 한번 맛을 음. 보겠습니다. <놀라> 괜찮아? 아, 잘 됐어. 잘됐어. 아 진짜야? 맛있네. 음 음, 내가 아까 음, 식초 많이 넣은 줄 알고 걱정했잖아. 음. 되게 상큼한 맛이다. 은육연 먹다가 이거 먹으면. 딱비우는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왔어요. 시원해. 어. 맛있어. 아 이거 성공했다. 잘 됐어요. 땅콩이 의외로 식감이괜찮네어 땅콩이 그니까 간이 딱맞아자 땅콩 이제 두 번째 대만 김치라고 나이주가 이제 얘기 해줬었는데 그, 특이한 게 이제 배추로 한게 아니고 양배추래요, 양배추. 양배추. 어. 저는 이거를 이제 취즈을 먹을 때 먹었었어요. 음. 그것도 약간 이제 까심하는 느낌으로 먹었고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저희는 오늘 바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한 3일 전에 만들어 가지고 약간 당근, 아. 핑클 식으로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뭐 어, 와야죠? 일단 첫 번째 요리가 잘 됐기 때문에 요것도 음식이 괜찮을 거 같아요.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 맞아? <웃음> 기억이 안 나. 그때 치즈부가 너무 쎘서가지고 응? 아 정말 쪼아요다잘 됐는데 음식? 응? 음? 치즈부에 딱 어울리는 맛이네. 아그참 아무 거 같잖아. 그래도 그렇구나. 네. 비슷해요? 맛이? 먹었던 거가? 네? 아 이건 사실 아까 좀 소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리할 때. 뭐좀 아, 네. 짜긴 짜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핀탄토후 오리알이죠? 삭힌 오리. 네, 네. 네, 네. 드셔보셨어요? 그냥 먹어봤어요. 아 그래? 네. 저랑 민호는 아까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나? 응? 그찮아 이거. <웃음> 송화단이 대만에서도 좀 호불호가 좀 있는 음식이죠. 예 예.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냄새가 이게 지구인이라면. 호로 어 근데 약간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진다 훨씬, 나아? 훨씬 나아. 아 훨씬 나았다. 저희도 이제 맛을 봤고, 아. 저희 이제 또촬영해주신는 고생하시는 동지한분 맛좀서맛좀 봐봐요. 오이, 땅콩 먼저서.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익숙한 맛인데? 맛있어요. 매운맛은 네, 없는데 아, 이게 땅콩이 어떻게 오이랑 되게 어울리네요. 지금. 이거 네, 두 번째 이제? 네두 번째. 김치 이자이. 근데 이것도 되게 익숙할 것 같아 맛이. 음. 아까 그 약간 짜다는 거 빼고는 약간 식초 넣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이것도 이제 네. 치부랑 같이 먹으면서 입가심으로 이거 두개다 근데 입가심용 입가심용 인런거 같아요 약간 뭐 어. 한국사람들 김치 뭐 깍두기 이런 거 먹듯이 그리고 피탄토스 범기씨가 지금 처음 먹어예요 맞아요 저 뭐. 처음 먹어 아, 그래? 보기는 많이 봤는데 먹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어우 짜지 않겠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맛이 같이 먹어요. <웃음> 어, 맞아 맞아. 이 이렇게 같이 있겠습니까? 이게 같이 먹으라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 네, 와, 이거를 따로따로 너무... 따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어, 같이 같이 먹는 게 요리입니다. 어, 어 근데 저는 아, 이거 네. 되게 맛있어. 요 어, 그래죠아송다 네. 음. 음. 괜찮은데요 음... 우선 첫 번째 국방 끝냈고요. 예, 네, 저희 이제 2, 3탄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주입니다 오늘의 촬영은 서촌1콩 이사장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서촌1콩2는 서울 경복궁 근처 위치한 에어비앤비입니다 입구부터 느껴지는 유럽식 인테리어가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방은 두개이며 기본 4명 인원 의 수박이 가능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부엌이죠? 넓직한 개방형 부엌은 기본 요리 도구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 가지 못해도 서촌일0 2에서 유럽의 분위기를 느끼고 가세요. 해외에 있는 여러분도 오고 싶죠? 어서 위시리스트에 주장하시고 코로나 끝나면 바로 서전102로 다녀오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영상 속에 있으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클릭하고 꼬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청환입니다. 범기입니다. 저희가 그때 대만 김치 파우차이를 제가 이제 실수로 조리법에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오늘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준비해서 범기랑 한번 같이 네. 먹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한국 김치도 같이 준비해서 제대로 맛 비교를 해보려고 맞아요. 합니다. 요 우선 한국 김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대만의 타이완의 파우차이. 오 파우차이. 네 우선 그러면은 그때 범기 네. 씨 제가 만들었던 거 네. 맛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가 그때랑 확실히 다르지 저번이랑 너무 달라요. 저번에는 <웃음> 솔직히 말해서 이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재료를 먹었던 느낌. 다른 다르, 다루 지 음. 아, 나도 나도 이거 좀맛있어 비교를 해 보자면은 양배추로 만들고 한국은 일반적인 가을 전기에 배추. 네, 배추로 배추, 만드는데 맛에서는... 신 맛이 굉장히 불적인 맛이 뭔가 내가, 입맛을 도두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그거 배합을 좀 잘했어 아 없어 아. 그러면 또큰 차이점이 음. 한국 김치는 만들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생각보다 음. 이것 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음. 근데 오히려 이, 이게 훨씬 더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네. 이제 TMI를 좀 주자면은 네. 한국은 이제 반찬을 음. 식당에 가면은 무료로 이렇게 주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약간 일본처럼 반찬을 셀그 아, 반찬 바에서 사가지고 사서. 에, 먹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제를 하는 방식이래요. 1,200원에서 1,500원 네. 사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먹으면 어, 찾아서 먹을 것같아 나는. 어 이거 무조건. 아, 그 저도 음식을 먹을 것, 때. 것 같아요. 어, 네. 전혀 뭔가 부담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음. 그렇지 어 이게 손이 갈것 같아 그냥 손이 갈것 같아요. 이번 요리는 어쨌거나 성공적인 것 같아요. 어, 성공적이다 굉장히 <웃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봉기 씨도 오늘 제대로 먹게 아, 네. 됐고 이게 요리지. <웃음> <웃음>